여기 옆에는 저랑 대전에서부터 같이 노래하던 거의 친동생같은 제 동생입니다 인사하세요 수민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카리 <웃음> 수민이에게 귤이란? <웃음> 빨리 빨리 빨리 옛도 <웃음> 옛도 아 <웃음> <웃음> 잠깐만 여러분 좋아요와 알림 설정 되드세요. 계속. 안녕. 오늘은 두 번째 날. 저는 작곡가분하고 미팅하러 가요. 와. 안녕하세요. 어 지금 나오셔도 되나요? 저 이게 브이로그인데 유튜브에 계속 올라올.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기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대충은 들어보긴 했는데 확실히 감이안 와서 네. 음악도 좀 들어보고 교회실 좀더잘 알아야지 네. 잘 나오겠죠. 네. 저랑 드라이기도 똑같아. 진짜 장난이 아니라 다, 다 들긴 어? 하는데? 제 거랑 건 이거 빨리건조해 똑같아요. 이거 <웃음> 무명이다 진짜 빵에서사셨 <웃음> 귀엽다. 와 <우와>, 대박! <웃음> 선생님 저 진짜 이거 거짓말 저랑 똑같네요. 운명이라고?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베스트 대박. 네, 수고했어요. 네. 일단. 데모를 들어봤죠 데모? 제 곡이요? 네. 허! 벌써 나왔어요 네. 어 <웃음> 어떤 거지? 들어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첫번째 곡은 살짝 좀 몽글몽글하니까 응응. 좀 아리아나 그런데 느낌이고 아, 아리아나 그런데 완전 본모델이잖아 음. 아리아나 그런데 싫어하는 여자 아수는 없죠 아, 그렇죠. 저는 머리또 발 스타일까지 다리하나 따라 했었어요 그래서 길귤 아나 그런데였어 아니 진짜로! 진짜로! <웃음> 하나는 이제 피아노에만 돼있는데 <웃음> 요거는 조금 진해 어우 좋아요 음. 응. 요거도 그냥 가이드 Just want to the be the same I 짜 거짓말 안 치고요 두개다제감 I 이 e 는거 m 아 I feel me. I feel 곡 e I feel 단저한 feel me. I feel me. I f 내주시지. e I f 다 e l m 고 I feel me. I 두개 되는거죠 <웃음> 하나는 팝으로 내가 하나는 가요겠심쟁이네 요거는 <웃음> <웃음> 작곡가님하고 저랑 개인적으로 녹음을 해서 라이트인지 올리는걸 해볼게요 <웃음> 아 그렇게 정리해 예! 그렇게 <웃음> 말씀을 어, 근데, 좀 해주세요 <웃음> 저스태프분들 브이로그니까 <웃음> <오고니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웃음> 영상이 남았어요 이거 <웃음> 저희 약속한거죠 <웃음> 어, 근데 첫번째 곡 <웃음> <웃음> 너무 소심하죠.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저는 진짜 고들어지고 두껍다 너무 욕심 나요. 음. 큰일 났어, 진짜. 성향이 나랑 되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운명인 걸 느꼈어. 음. 왜냐면 드라이기 똑같지? 빨리건도 <웃음> <웃음> <웃음> 빨래 건조도. <걷도, 웃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음. 취향이 음. 비슷한 거. 저게 사실 미용실 드라이기라고 되게 맞아. 센 드라이기거든요 가격이 비싸지 않고 <웃음> 이렇게 보면은 같은 성향인게 가성비 그죠그죠저 빨래 건조되도 드럽게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저게 음. 또 자리는 드럽게 남차지에요 아 너무 좋아요 정말 작곡가님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음악 성향 맞는 분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저, 저랑 운명인거죠 그럼 브이로그의 제목은 운명인걸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 저의 따뜻한 음악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가사가, 눈이 부셔서 나 살며시 눈을 떠요. 지난 손톱 자국만. 어, 완전 사랑 노래인데 완전,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목소리 너무 좋 음. 어, 오케이, 이곡 제목은 모닝콜이다. 이곡 제목은 좋은 아침. 굿모닝? 아, 너무 좋은데요? 저 진짜 제 목소리로 어떻게 이 곡을 소화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너무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 감독님 만난 날입니다. 지금 미팅하러 가고 있는데요. 급하게 나오느라 눈썹을 못 그렸어요. 못생겼죠? 이광 안녕하세요 거. 이거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되나요? 감독님 응. 저 근데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이쁘거든요 아 네. <웃음> 가만히 <알겠습니다>. 지셨어 <웃음> <웃음> 가자는 어때? 아 가사 좋아요 그래? 이거 제목이 약간 굿모닝 아니면 모닝콜일 것같아아니 <웃음> 좋은 아침 어아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지 아 그니까 러 이거는 <웃음> 내가 생각한 그거다 그래서 응. 아. 여기까지 되게 달달해요. 음 약간 그냥 아침에걔 목소리 그런 것 같은데 딱 여기가 난리가 나는지. 음 크, 좋아요. 조금 괜찮아요. 어 마리아나 생각하면서 썼거든. 아, 생각하면 그쵸 그쵸. 음. 너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뮤직비디오는 약간 침대에서 노사지 않을 까아우 무슨 생각이? 밥있대 <웃음> <답> 때. <웃음> <웃음> 어, 신기하네요. <웃음> 아니 아니 안 했어요. 아니, 셔츠를 을 입고. 어? <웃음> 어, 진짜 비슷하다. 왜냐면, 진짜 그거는 진짜 완전 그냥 원 k 찍을 수 있잖아. 요 응. 어. <웃음> 왜요? <웃음> 아니, 너무 신기해. 얘기 아, 맞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얘기 어, 안, 안 했어요, 진짜. 저. 아, 진짜. 오늘 아, 처음 만났어저 만났어. 오면서 터 아, 아, 아, 처음 만났어요. 맞아요. 되게 신기해. 어, 정확한데? 어, 진짜? 요 약간 텔레파시 아니야? 오 어, 대박 <웃음> 와나 벗으면 안 돼요?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팔은 다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네. 와 아, 대박! 응 너가 책상에 응. 이렇게 다리 떨어진 아, 이렇게 앉고 남자가 그쵸? 이렇게 있고이 뒤에서 찍으면 되잖아. 그쵸 그쵸. 응. 얼굴 여기. 그런 것 그런 것도 하면 되잖아요. 침대 이렇게 누워서 서로 쳐다보는 거 하면서 뭐 머리를 이렇게 스다듬어 준다던가. 응 그쵸. 등 뒤에 손톱 잡는 남긴다던가. 응. <웃음> <웃음> 안녕 오늘 진짜 피곤한 하루였어 앨범 준비도 하고 뮤직비디오 촬영 준비도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다 짜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학교 일도 학교 일이고 다른 외부 일도 외부 일이고 너무 힘들어요 무튼 최근에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졸렸어요. 아, 뭔 말을 하려고 했지 내가? 오늘은? 여이까지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그도이정어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아아 쓰, 알람꽃을 응, 응. 쓸 때는 그거랑 상 쓴거야 그러면은 뭐, 뭐 이렇게 꺼야 어, <웃음> 원래 이렇게 한거지 이거받으면 이거로 거야소리만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